3D 프린팅을 위한 틴커캐드, 단면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통형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이 있으면 다른 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원통을 3D 프린팅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면 원이 이렇게 각각각이 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64로 높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열쇠고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두께는 얇게 한 3에서 5 사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크기도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쇠고리 하나의 면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원하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를 지우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를 쓰면 되는데요 한글도 쓸수 있습니다. 단 여기 보이는 폰트를 다른 걸로 바뀌면 한글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멀티랭귀지일때 한글이 가능하고요. 작은 열쇠고리에 너무 많은 단어를 써서 축소해서 뽑으려고 하면요. 3D 프린터는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글자를 쓰는 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 글자 수를 적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면 다음셋만 지금 너무 튀어나와 있는데 열쇠고리 두께를 지금 3으로 했으니까 이다음쌤의 글자는 5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죠? 그 다음 이 원과 글자를 같이 선택을 드래그해서 를 선택한 다음에 정렬 정렬의 단축키는 L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먼저 두 정렬하고 싶은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L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가운데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열쇠고리 링이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구멍 도형을 가지고 와서 역시나 둥글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여러분이 사용할 열쇠고리 크기에 맞추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구멍을 뚫을 때 주의할 게 너무 열쇠고리 끝부분과 이렇게 가까워지면 실제로 여기가 굉장히 약해서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짝 붙이지 않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또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열쇠고리 링을 꼽을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열쇠고리를 잘 고려를 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역시나 가운데 정렬을 한번더 할게요 가운데 정렬 자. 그래서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 그룹까지 만들어야죠. 그러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단면 열쇠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면 열쇠고리를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STL 파일로 내보내주면 됩니다. 이 파일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3D 프린터에 맞는 슬라이서로 슬라이싱 한 다음에 출력하면 됩니다